맞습니다 아! 아니! 타이밍을 보고 살려줘야지 아 니가 야타이 니가 일어나는걸 사실 야 인마! 와우 <웃음> 복귀하세요 지금 딱 복귀하기 좋습니다 지금이 복귀할 때입니다 여러분 복귀하세요 경험치 50%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쌉니다 싸요 다음주면은 딱 다음 시즌 시작이니까 딱 요번주 딱 하시고 나서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죠? 복귀하세요 빨리. 아내 보이드 어? 왜 이렇게 띨지래 보이드마다 이름이 다른가봐. 아 옛날에 내거내거저 다른 캐릭 할때 이름 토우줌이었는데 지옥사냥개. <웃음> 개간지였는데 진짜. 아흥만한 자기야 그 죽척 같은 게 없어? 아뭐 나는 그런 비열한 스킬 같은 거 없어. <웃음> <웃음> 자기 비열한 스킬 많잖아 막 공포 걸어놓고 막 그런 거 하더만 아니 그건 나의, 아, 나의, 뭐. 나의 카리스마의 몹들이 공포에 걸리는 거고 여보처럼 에이? 비겁하게 죽은 척하고 전사로서의 에튜드가 아니지 비겁하게 죽은 나, 척을 해? 나 전사 아닌데? 냥군인데 아니지 싸우면 다 전사지 아 더러운 흙마들 관문을 여기저기 다 깔아놨어 지저분하게 뭐래 밀렸군이 해 수염은 왜 기르시나요? 깎으시면 멋질 것 같은데? 수염이 본체에요 수염이 본체입니다. 제가 수염에 타고 있는 거예요. 메인 블랙 보셨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보 있잖아. 응. 음. 내가 아까 상점을 봤는데 말이야. 응. 음. 깃털이 아주 예쁜. 응. 음. 새가 한 마리 있더라고. 응. 음. 25,000원. 아, 너 진짜 적당히 해라. <웃음> 25,000원 갖다 대겠어? 5만원 줄 테니까 두개 사. 두 개까진 필요 없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랑은 항상 몹 이름을 조금씩 틀리게 말하거든요? <웃음> 왜, 왜, 아니야. 지역 이름과 몹의 이름을 항상 조금씩 틀리게 말해요. 찾아서 들으시는 것도 참 쏠쏠하답니다. 여기 샤트롤이 있는데? <웃음> 샤트롤은 누구야? <웃음> 죄송합니다. 어, 혓바닥이 나랑 의사소통이 잘안 돼요. 죄송합니다.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이제. 늙어서 그래 늙어서 여러분도 나이 먹으면 다 저처럼 됩니다 평소에 잘 보이는 것도 안 보이고 아, 여러분도 씨. 다 그렇게 돼요 노안 아 이거 그 안경은 어디서 났어? 이게 간지야 이 안경이 간지야 이, 이 캐릭터는 아... 이게 간지야 <웃음> 아 오그리마 가면 이거 안경 상인 있는데 안경 여러 종류 판다고 하시는데? 필요 없어 난 이거면 돼 핑크색 안경이라니 이게 더 미친놈처럼 보인단 말이야 자기 저... 돈좀 줄까? 아니 필요 없어 나돈 많아 4만골 있어 오.. 나 65만골 있는데 애꼈어? 랩 그건 어때요? 뭐 방송하시는 분들이 학원팟을 만들잖아 응. 어. 여보가 만드는데 여보가 학원생인거지 아 내가 원생이야? 원장을 구하는 거야 아 학원팟 운영해 주실? 학원만 차리고? 어. 내가? 어. 바지사장 바지사장 저희 죄송한데 배달되는 데가 없어요 배달되는 데가 없어요 와가지고 뭐치킨집좀 저기 차려서 장사 좀 하세요 저희가 사먹을게요 아니 배달되는 데가 없어요 저희 동네는 텅이에요 텅아 지금 한국에 계신 거 아니에요? 한국인데 제주도도 한국이야 이사람아 한국인데. 한국인데 한국인데 없어요 여기 할때좀 기분 좋은 거 같아 요 어째서죠? 모르겠어 음악 하는 데라 그런가 좋아요 지금. 여보 음악 할줄 아는 거 있어? 나? 나, 리, 나 리코더 잘 불어 리코더? 우리 밴드 응. 할까? 자긴 뭐하는데? 캐스터넷츠 아 캐스터넷츠 어려운데? 작자를 쪼개야 되는데 그거? 어때? 밴드 하는 거 어때? 어차피 나는 솔로 솔로 앨범은 냈으니까 여보랑 해서 이번엔 뚜웻을... 뭐야? 밴드 밴드 음악을 하는 거지 이제 뚜웻으로? 어 뚜웻으로 2인 두엣 밴드 해가지고 어때? 좋아? 살려도? 오케이 살리는 걸로? 고맙습니다 아 아니 타이밍을 보고 살려줘야지 아 네가 야 타이 네가 일어나는 거예 사실 얀마 <웃음> 내 역할은 탱커님을 도와 빠르게 던전을 미는 거야 진짜로 우리 우리 지금 이 파티에 누군가를 희생해야 된다면 나는 정말 일, 한치의 만성인도 없이 여부로 선택할 거야 그래 말 쏘고 가라 우리 팀을 위해서 내 네, 라임 외강 뱅구 여보 돈벌어 올게 힘내라 세부님 내라 외강님 힘내고 뱅구님 힘내고 여보 돈벌어 올게 힘내라 <웃음> 화이팅 화이팅 아니 창이 날아오면 피해야지 멍청아 내가 나에게 아, 아 앞에서 검은게 날아오면 피해야지 멍청아 내가 나에게 <웃음> 어... 아유 씨! 아이, 채팅 보다가 아! 이거 채팅 보다가! 아! 채팅 치지 마세요! <웃음> 어이 멀롱 뭐야? 커졌지? 어, 왜 그렇게 커졌어? 만나떡 먹은 거야 야, 만나떡 먹으면 그게 커져? 어어 <웃음> 엄청 엽지 <웃음> 니가 더 귀여워. 이거 누르면 말도 해. 그래서 봐봐. 나 여기 등에 있는 몰록이랑, 응. 음. 여기 몰록이랑, 아빠 몰록이랑, 이렇게 음. 해서 내 말이야. 아, 그래. 짱이지. 짱이네. 어우, 응. 이렇게 꼭 이렇게 때로 다녀야 돼? 여보는 이래야 마음이 편해? 어, 하나라도 없으면 되게 불안해. 나는 이 인프 데리고 다니는데? 이렇게 좀 오그룩을 다녀야 마음이 편해. 어 깡패네, 깡패야. 이제 끌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